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답게 캠핑장에 왔습니다 답게 캠핑장 완전히 산으로 사면이다 둘러싸여 있고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계곡도 있는데 계곡물도 굉장히 깨끗해요 캠핑장 들어가기 전에 우선 계곡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옆에 바로 계곡이 붙어있는게 아니라 캠핑장에서 나와서 이 길을 건너면 은 맞은편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계곡 정경인데 아,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정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캠핑장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핑장 입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관리동 건물이 보입니다 매점이 있고 옆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카페테리아로 들어가셔가지고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인이 끝나시면 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 캠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이 길을 따라서 차를 끌고 쭉 오시면은 바로 맞은편에 C사이트하고 D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편의시설 건물이 있고요 먼저 편의시설 건물부터 가서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입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좌측에는 샤워실이고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수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세제는 다 각각 개수대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그리고 밥솥까지 모두 다 구비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두 대의 냉장고가 있는데 모두 작동을 합니다 편의동을 나와서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은 C사이트와 D사이트가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 은 B사이트하고 A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먼저 이동을 해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C사이트 지역이고요 C사이트 이렇게 데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글램핑장 두개가 있어요. C사이트는 총 6개로 되어있고요. 데크 사이트는 6m, 4m로 되어있어가지고 큼직큼직합니다. 여기까지가 C사이트 전경이고요. 그리고 저쪽 텐트 쳐져있는 저 부분이 D사이트입니다. D사이트는 총 3개의 데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D3번은 지금 여기다 주차를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짐을 가지고 그럼 D3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곳이 D3번 독립데크고요 데크 사이즈는 7m 곱하기 6m 입니다 그리고 데크를 지나면 은 이렇게 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쪽도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리 하나는 되게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A사이트와 B사이트 지역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동을 지나면 은저 끝에 있는 사이트가 A사이트입니다 이곳이 A 사이트 지역이고 A 사이트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사이트 1번하고 2번은 앞에 보이는 것 같이 경치를 볼수 있는데 나머지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앞텐트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 사이트를 만약에 신청하시게 되면은 1번하고 2번을 먼저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농 옆으로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이트들이 빗사이트 입니다. 빗사이트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빗사이트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경사 보이시죠. 빗사이트는 산 중턱이 있어 가지고 경사가 심합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사이트를 보여드릴 건데 좌측에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가 B5번 사이트입니다. 이곳이 B5번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곳이 B4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B3번 사이트고요. B3번, 4번, 5번은 데크 사이즈는 6m 곱하기 6m고요. 모두 다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모두 단독 사이트로 되어 있고 앞에 파쇄석이 깔려있어가지고 파쇄석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단지 여기 경사를 좀 보듯이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려면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B3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B4번, 5번은좀 힘듭니다. 그리고 좌측 사이트 3개는 끝났고 이제 우측 사이트 2개가 남아있습니다. 우측에는 B2번 사이트하고 별 사이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B 사이트가 아니라 별사이트를 넘어가는데 별 사이트는 사이트가 딱한 개예요. 제가 별 사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데 별 사이트 올라가서 B2번 사이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이트가 B2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별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차를 대시고 짐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높이는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선 별 사이트 데크 사이즈는 6m 곱하기 4m입니다. B 사이트 중에는 가장 작아요. 대신에 별 사이트도 옆에 이렇게 파쇄석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별 사이트 밑으로 B2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B2번 사이트는 다른 B 사이트와 다르게 파쇄석 공간은 없고요. 단독으로 데크만 존재합니다 대신에 저기 텐트 쳐 있는 거 보시다시피 데크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돔 텐트 두개 이상 들어가고도 남을 데크 사이즈예요 답게 캠핑장 장점이라 하면은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가면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어, 아까 입구 쪽에 도로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통행량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 소리보다는 아까 그 계곡, 물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그리고 제일 좀 시끄러운 거는 새 소리입니다. 뭐 그런 소리에 묻혀가지고 차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닭개 캠핑장의 추천 사이트는 비사이트 지역이에요 비사이트 지역 공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모든 사이트가 단독 구간이라 마음 놓고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별 사이트 포함해 가지고요 대신에 비 4번 5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 그거는 좀 있어요 거리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인데 경사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B 사이트 지역을 예약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추천하는 곳은 A1번과 A2번 사이트입니다 A1번과 A2번 사이트 그나마 경치를 좀볼수 있고요 A3번, 4번은 어, 앞 텐트 경치를 봐야 될것 같아요 정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좀 시선을 위로 하면은 그래도 경관은 좋습니다. 그리고 B사이트 지역은, 어, 모두 그늘이 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B사이트 지역은 모두 그늘이 져 있는데 A사이트하고 C사이트, D사이트 지역은 그늘이 없습니다. 공터 중간에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늘이 없으니까 는 그쪽에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은 타프는 필수적으로 갖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닭게 캠핑장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모든 사이트가 사이트와 사이트 간격이 어느 정도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 난민촌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동에 있는 화장실, 개수대, 샤워장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의동이 딱 사이트 중간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어딜 디 자리를 잡으시던 간에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저도 아직 캠핑 초보이긴 하지만 처음에 캠핑 다닐 땐음 밖에 나가서 고기 구 먹고 이러는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 뭐 뷰라든가 어떤 시설 깨끗함 그리고 어, 난민촌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슬슬 이제 조금씩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제 기준에서는 첫 번째는 난민촌 생활같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곳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뷰가 없는 캠핑장이에요 이두 가지만 아니면은 캠핑장 굉장히 좋은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총평으로는 공기가 너무 좋고 캠핑장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 캠핑장 사이트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캠핑장 사이트와 사이트 간격도 어느 정도 되고 굉장히 괜찮은 캠핑장입니다. 강력 추천하는 캠핑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가지고 이런 곳에서 캠핑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러면 은 어... 캠핑장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눈이 높아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은 도치라이프의 도치 여기까지 캠핑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